안녕하세요 동경안영 김미원장입니다 자반증으로 관절통 근육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다 보니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은 마사지를 받아도 될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반증 발병 초기에 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몰리는 발목 발등 종아리에 집중해서 자반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혈관 염증이 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팔, 복부 등 상체까지도 자반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양말 자국을 따라 자반이 생기기도 하고 오래 앉아계시는 분들은 딱 앉아있는 모양대로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자반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시계를 차는 분들은 손목을 따라서 책가방을 오래 메고 있는 학생들은 가방끈을 따라서 자반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관염으로 인해 자반이 생기는 분들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몸에 착용한 옷, 액세서리처럼 가벼운 압력으로도 자반이 생길 수 있기에 비교적 강한 압력을 주는 마사지는 자반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완치된 환자분 중에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를 받고 자반이 확 올라왔던 적이 있으셨는데요. 다행히 치료가 잘이루어지고 있던 터라 올라왔던 자반이 금방 진정되어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지만 이처럼 마사지 한 가지로도 자반이 심하게 악화될 수 있어 자반증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주의해야 될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지는 전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반이 다리에만 있는 분이라면 비교적 거리가 있는 어깨나 목, 얼굴 쪽으로는 가볍게 마사지 받아주신 건 괜찮습니다. 다만 자반이 심하게 올라오는 초기나 악화되는 시기에는 상체나 얼굴 쪽으로도 자반이 올라올 수 있어 주의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자반증, 색소성 자반증처럼 혈관에 염증으로 생기는 자반증이 아닌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정말 가벼운 자극으로도 멍이나 자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마사지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반이 올라온 부위에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혈액이 자주 몰리는 부위가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다리를 높게 들어주시거나 자주 누워서 휴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반과 통증이 심하시다면 10분 내로 가볍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완치로 가는 자반증 습관 두 번째,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반증으로 다리가 뭉치고 아픈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 마사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드린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자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심해서 완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반증 환자분들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